제가 영상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제가 큐어루트 카퍼 샴푸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가늘고 힘없는 모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제품이라고 하니 염색과 파마를 자주 하는 저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제품인데요. 부제를 넣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피 흡수력이 뛰어난 활성 카포펩타이드만을 골라 처방했다고 하더라고요. 비누라 거품이 안날 거라 생각했는데 거품이 많이 잘나네요. 어떻렇게 거품이 되게 잘나는 편이에요. 지금 엄마가 머리를 감고 있는데 제가 <웃음> 찍어드리고 있어요. <웃음> 저도 요거를 며칠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긴 머리에도 굉장히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줄 거렇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누다 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꼭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조금 뭐랄까요? 뻑속한 감이 살짝 있거든요. 저는 머리 감을 때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편인데 요건 조금 덜했어요. 음. 네, 그 두피 샴푸 방. 음.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에어랩으로 드라이한 했는데 머리 끼 보시면 찰랑찰랑 잘 됐습니다. 지금 머리 감고. 음. 약간 말려서 제가 드라이를 한번해 볼게요 아 제가 이 샴푸바를 사용해서 제가 머리까지 감고 머리 영상까지 찍어 봤는데요 어, 제가 머리 드라이 할때 빠지던 머리가 좀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전딸 같은 경우는 머리 머리 두피가 굉장히 좀 빨간 편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개선되어서 어, 좋았던 것 같고요. 저,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어, 더운데 몸 관리들 잘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